체리! d 체리, 아유, 체리야. 아유. 체리! 야아 e d d y Teddy. Teddy. Teddy. Teddy. Teddy. Teddy. t e 아 d y 지 e d d y Teddy. Teddy. t e d d 망고가 새끼를 가질 염려가 되어 체리, 모찌의 수술을 조금 서둘렀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님들과 수의사님들의 영상들이 있으니 그런 영상을 보시고 중성화 수술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털을 살짝 깎아 여기 소개할걸 빼내서 조금 이제 없어졌잖아 요 여기 땅콩 두 개가 아 <웃음> 어, 눈물 떠내르 아이고 애기야 애기 아늘 진짜 더 애기 됐어 어머! 아빠! 새끼 있어요! 헐! 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누워 있어. 이러고 누워 있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 편하게 누워 있어. 뭐 자꾸 이러는냐. 아 이거 향해. 아 이거 불편하고 아프고 아유 어떡 하냐.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수술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네요. e y Hindra n a i 좋아. h oh, 아 h oh, oh, oh, oh, oh, oh, oh, oh, oh, o 이 oh, 이 h 넘어가겠어. 모찌도 오늘 고생했어. 모찌는 팔이 이렇게 피가 어. 나요. 계속 피 나요. 아니야 이제 피안 나. 다, 다. 모찌는 팔에 피가 많이 났어요. 어.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많이 나. 어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났었네. 피. 응. 피가 많이 났었어. 모찌는 이렇게 됐어요. 땅콩이 요만해졌어. 모찌, 없어졌어. 내려야겠다. 내려서 이제 쉬자. 아이고, 그래도 루티스로 눈 살짝 닦아주면 필요할까? 체리 모찌는 내일 아침 6시까지 금식이라서 순이 망고만 저녁을 몰래 주기로 했어요. 아, 체리하고 모찌 때문에 겨우 아이고, 망고 이제 배불러서 신났어요. 순이도 많이, 많이 먹고. 아이고 순이. 쟤네들 때문에 괜히 얘네들도 망고먹먹고. 음. 저 옆에다가 조금만 더 줘, 저 반숙필라. 어, 꼬르륵 소리 났는데요? 더, 더 달래. 한번 줘봐, 한번 계속 줘봐. 얼마 못 먹나. 먹고 준다. 배부를 때아물 섞어주고 싶긴하다. 응, 난 물을 주고 싶은데. 그냥 옆에 그릇에다가 물을 먼저 살짝 붓 다음에. 살짝. 어 아, 됐어. <웃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만난다. 처음 왔을 때보다 엄청 컸다. 여기고. 처음에 오. 우리 집에 아기 냥이들을 오. 데리고 왔을 오. 때. 오. 순이 몸무게는 3.2 였어요 지금은 5 k g 가 넘어요. 그래도 관종인가? 네, 예, 관종 맞아요. j o n g Kanjong. Kanjong. k a n j 타 n 으면은 n j 갔다먹 애들, 뺏겨가지고 음. 체리, 뺏겨가지고. 애들 때문에 지금 뺏겨 가지고 체리 체리하고 모찌한테 뺏겨 가지고 진짜 싹싹 할타 먹었어. 애들 때문에 가다 먹을 할건 뭐도 없네. 저때는 뭐야? 식 끝나고 왔는데. 건사를건사를 먹어. 전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꼬꾸라지겠다. 얘들아. 아이고. 뭐지? 아, 나나주 아, 여기서 뭐 냄새 나는 거 같은데. 나두주 서로 할지도 못해. 아. 할주지도못 <웃음> 해. 망고야. <웃음> 아이고. 넌 그동안에 잘 먹어야 된다. 너 살도 좀 찌고. 망고는 살도 찌고 건강해야 돼. 아이고 체리 안어도 내기 짓을 해? 밥 달라고. 그 그래도 화장실 잘 가네. 어구. 그냥 나와. 그냥 나와 안 묻어도 돼. 아, 계속. 냄새 맡는 것도 힘들어. 아이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웃음> 어떡해 이거를. <웃음> 이거를 모래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유. 그냥 나오네. 그냥 나 또. 망고. 망고야. 이리로 와 봐. 네가 좀해줘 봐. 어머 어떻게? 체리 그냥 갔어. 아유, 가지도 못 하고. 망고. 망고야. 아. 네가 한번 가 들어가 봐. 거기 오줌이 있어. 동생이싼 거야. 들리잖아. 아유, 들어가자. 망고가 덮어 망고 이겠다 누가 왜또 오줌 싸고 왜안 <웃음> 덮었냐?